부가 씻기고 나서가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. 지금, 보시면, 불을 씻기면은 털이 더 뽑혀서 나와요, 저절로. 지금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다 털들이 나오시는 거죠? 털을 <웃음> 보시면은, 보면은. <목소리나> 그래도 행복해. 그치? 부부야. <웃음> 저희 집 뒷마당에 새들이 되게 많아요. 왜냐면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펜스에 달려있는 부털들을 둥지를 포근하게 할수 있게 가져가더라고요. 새들이 부부 털 가져가, 그치? 부부 털 가져가가지고 막 둥지에다가 막 여기저기다가 쑤셔놨는다고 그치? 부부야. 부부 그거 알아? 부부는 그거 모르지? 부 털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모르지? 새들의 집이 되어주고 있다고. 그거 모르지? 엄마처럼봉사를좀 하네. <웃음> 봉사자라는 아이는 이뻐요. 퐁 분은 봉사생이네요 라고라 하이파이. 라이라이이라이라이 하이파이. 하이파이. 구역이나 분신.